이청아는 12일 SNS에 고마워. 하지만 걱정 말아요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. 정유미 역시 같은 날 SNS에 걱정 말아요군대라는 글을 적었다. 두 사람 모두 특별한 설명은 없지만 이날 SNS와 스 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정준영 동영상 악성으로 모다 퍼지자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. 그 여파로 이청아와 정유미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검색어로 오르내렸다.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, 카메라 등 이용 촬영, 혐의로 정준영이 입건되면서 그와 편소, 친분이 있던 연예인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. 용준형 최종훈, 이종현, 지코 등이 사건과 무관함을 해명했다.